다음은 대륙으로 옮겨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검은 중국의 전통 도검인 한검인데요. 한나라 건국 때부터 사용된 군용 도검으로서 두 개의 날이 칼끝까지 이어져 있는 양날검이었습니다. 일단 무술의 종주국인 중국의 도검답게 그 운용법 역시 매우 다양하고 화려한 편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날이 양쪽으로 서있기 때문에 보다 얇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며 그로 인해 칼이 잘 휘고 탄력이 좋은 편입니다 이러한 한검의 특성은 영화 동방불패에서 매우 잘 드러나고 있으며 영웅에서 보여준 견자단과 이연걸의 대결 장면에서도 한검의 화려한 검술 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장면에서 견자단이 사용하는 무기는 중국의 대표 무기라고 할수 있는 창인데요. 영웅에서 보여준 전통 창술도 물론 대단히 놀라웠지만 삼국지 명장관우에서 청룡 언얼도를 다루는 모습은 그야말로 창의 화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배지는 못하더라도 무게로 쳐죽이고 만다는 언얼도의 포스 좀더 감상해보시죠 각도는 중국 북송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도검으로서 곡선형의 외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칼날의 폭이 넓고 두껍기 때문에 파괴력이 매우 강력한 무기인데요. 무게중심이 칼날 쪽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 절단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이는 중국식 한검의 화려함에 언월도의 무지막지한 파괴력을 감히 현재까지도 중국의 검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검이기도 한데요. 박도의 이러한 특징은 와호장룡에서 펼쳐진 수령과 용의 대결에서 정말 제대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외파리 검객을 리메이크했던 서극의 칼에서는 부러진 칼에다 쇠사슬을 달아 사용하는 변형된 검법이 등장하는데요 이처럼 중국에서는 매우 다양한 검술이 발달했었기 때문에 무기의 종류나 형태 역시 일일이 손에 꼽기 힘들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과장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중국이라면 왠지 있었을 법한 느낌이랄까요? 다음은 일본을 대표하는 사무라이의 상징, 타도입니다. 흔히들 카타나라고 불리우는 일본도의 한 종류인데요. 막부시대 중기 이후부터 등장, 칼집에 넣어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날과 칼집이 모두 원만한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어 신속하게 칼을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는 기습이나 암살에 유효한 발도술의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검술은 화려하고 큼직큼직한 동작이 돋보이는 중국과는 달리 보다 빠르고 간결한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속, 정확을 목표로 상대방을 단칼에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영화 바람의 검심은 이러한 일본도의 신속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중국 헌법의 화려한 검식을 가미, 가상의 검술인 비천어검류를 매우 그럴듯하게 표현해내며 크나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카타나는 서양권 영화에서도 종종 모습을 드러내며 그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서양인들의 오리엔탈 판타지에 제대로 부응하는 무기였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레 유추해봅니다. 시코미즈에는 변형된 일본도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편에 속하는데요. 겉보기에는 목도나 지팡이처럼 생겼으나 실제로는 칼날이 숨겨져 있는 형태로서 맹인 검객인 자토이치의 검으로도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무기입니다. 전투 시에는 손잡이를 역으로 잡는 리버스 그립을 사용하며 뽑아낸 칼집 역시 적극적으로 공방에 이용하는 등 이도류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기본적으로 급습과 암살에 최적화된 암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일격 필살이라는 일본 검술의 진술을 보여주는 무기입니다. 다음은 조선의 전통 무기인 환도입니다. 양손에 쥐고 사용하는 일본도와 달리 한손 파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그만큼 검신의 길이가 짧고 가벼운 것이 특징인데요. 태용시 사용하는 고리와 띠돈 장식이 환도만의 특징으로 조선시대 군도의 표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조선검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아름다운 선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움직임에 우아함을 감히 확실히 일본이나 중국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쌍수도는 말 그대로 양손으로 파지해서 사용하는 거대한 검입니다. 일본의 나가마키를 본따 만든 대도로서 중국에서는 묘도 혹은 쌍수 대도라고 불리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거대한 크기와 육중한 무게를 이용 원심력을 이용한 회전배기의 성능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빈틈이 많이 생긴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I'm not here as a 쌍검술은 두 자루 이상의 무기를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검술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양손에 무기를 들고 사용하다 보니 영화적으로는 좀더 다이나믹한 액션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 현란한 검술 대결 장면이라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특히 연문 3편에서는 영춘권의 팔참도 대결 장면이 등장 역사의 길이 남을 쌍검술 대결 장면을 선사해 주었었죠. 스타워즈 시리즈의 라이트 세이버는 비록 가상의 무기이긴 하지만 영화 속 검술 액션을 논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무기인데요. 게다의 기사단과 시스가 사용하는 플라즈마 도검으로서 스타워즈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사용시에는 1미터 남짓되는 에너지 칼날이 생성되며 이때 칼날의 색상은 제작시 사용된 크리스탈의 색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고온의 플라즈마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파괴력은 도검류중 최강이라고 할수 있으며 모든 종류의 에너지 무기를 반사할 수 있는 사기적인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손잡이가 부서지면 그대로 작동불능이 되기 때문에 라이트세이버 검식에서도 주로 상대방의 라이트세이버 혹은 손목을 노리는 초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시리즈 초창기만 해도 라이트 세이버는 그냥 멋져 보이기 위해 만든 소품에 불과했지만 수십 년 동안 세계관이 정립되어 오면서 라이트 세이버 검식이라는 새로운 검술 초식까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오랜 시간 쌓아온 라이트 세이버만의 고유한 스킬은 확실히 실제 검술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게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화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검과 그에 따른 검술들을 살펴봤는데요. 워낙에 양이 방대하다 보니 좀더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